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만화 시리즈 권왕을 아시나요? 홍콩판 만화로 한국에도 발매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킹 오브 파이터 만화 권왕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킹 오파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왕은 홍콩에서 만들어진 불법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해적판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SNK 본사에서도 이 만화에 나온 디자인이나 설정들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킹오파 팬들조차 권왕속 설정을 정사로 믿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권한 99부터는 SNK로부터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얻어 합법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새로운 주인공 K-가 아닌 이오리가 크리자리들을 죽이는 등 더욱 막장 전개를 보여주었죠 권황은 시작부터 충격적인데요 킹오파 94의 우승팀은 일본팀이 아닌 용호권팀이며 킹오파 95에선 테리가 요에게 죽는 여출까지 보여줍니다 료는 무척 진지하고 강하게 나오며 테리가 속한 아랑전설팀은 안습으로 만들었죠 킹오파 96에선 죽었던 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활에 나타나며 풍공판답게 철권의 헤이아치와 카제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는 유키를 버리고 카스미와 사랑을 하고 이오리는 매추어와 합니다. 오로치가 등장하는 킹오파 97은 무주급 스케일로 바뀌어버렸죠. 킹오파 98은 원래 스토리가 없는 드림매치 게임이지만 권왕은 새로운 스토리를 가미합니다. 오로치가 부활해 세계 멸망 직전이 다가오자 여부키 신고가 킹오파 94의 세계로 넘어가는 전개를 보여주죠. 루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의외로 재미있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킹오브파이터 98의 주인공이 야부키 신고이며 불꽃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죠. 정식 라이센스를 얻은 킹오브파이터 99는 원작 설정이 완전히 박살나버려 작가까지 교체가 되었지만 표가 불고자가 되고 킹의 남동생장이 오로치가 되는 더욱 막장이 된 전개를 보여줍니다. 결국 새로운 작가로 다시 바뀌어 K-를 주인공으로 한 킹오브파이터 2001을 겨우 끝냅니다. 스토리가 없는 드림매치 게임 킹오파 2001을 권왕이 다시 재해석했는데요. 루갈이 네스츠에게 구조되어 살아있으며 게니치의 부활과 팔걸집들이 총 등장하여 볼거리가 풍부해집니다. 예시사가도 재해석하여 네이미스가 등장하기도 하며 마가키도 살아있죠. 그뒤 SNK는 공식적으로 킹오브파이터 14 코믹스 웹툰을 연재하여 길었던 권왕 시리즈는 킹오파 12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킹오파 웹툰을 아시나요? 제목은 더 킹오브 파이터즈 아래 편지이며 2020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작품입니다. 킹오브파이터 94와 95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했으며 원작 고증도 잘 되어 있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아 개인적으로는 무척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킹오브파이터 팬으로서 시즌2가 나오길 바라지만 현재 시즌1도 연재가 중단되었으며 후속작이 나올 확률도 적어보이는군요. 2022년에 킹오브파이터 15 게임이 발매되는데요. 킹오파 15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과 킹오파 데스티니의 후속편도 나온다는군요. 킹오파가 부흥해 더욱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이상 넷플릭스 현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